봄처럼 내게 와줘 봄처럼 어, 내게로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 봄봄봄봄! 봄, 봄. 이 오면 새싹도 도단하고 꽃도 피고 나무도 도단하고 저의 식성도 쑥쑥 올라가고요 저의 식성을 이렇게 잠재워줄 여기는 어디냐? 식성 사계절 좋지 않아요? 대정 <웃음> <저한테? 피정>, 올 시장입니다! <웃음> 어 대정 올 시장! 너무 사랑해요 다른 면 날마다 열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일에 한번 장이서는 대정 올 시장에 저와 함께 가보시죠. 행선이 살아나고 네. 표정이 네, 훨씬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 확실히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올 시장인 대정 올 시장. 시장 구경도 좋지만 군조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금강산 도시 구경 우선 식당부터 찾아가겠습니다. 네, 대전 오해시장 자체가 좀 규모도 좀 커지고 음. 볼거리들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와 사장님, 네. 야이 비주얼을 보고 지금 지나갈 수가 없어. 어, 굉장히 저처럼 꼬막꾸막하네요 네, 종류가 지금 많은데 어떤 게 인기가 많나요? 예 네, 인기 있는 게 참치하고. 네. 냉초하고 냉초, 땡초. 네, 그 야채, 야채. 네, 이렇게 굉장히. 아, 그런데 제가 이것만 먹기에는 굉장히 몸이 좀외소하죠 그냥 홉가지다 주세요. <웃음> 취향 따라 골라 먹는 꼬마 김밥.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김밥을 말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맛있게 야, 느껴지더라고요. 요볼게 저 지금 진실의 미감 보세요. 진실의 미감. 기본 약자 김밥. 아 틀렸는데요. 깻잎 김밥? 예 깻잎 김밥 맞습니다. 빙고. 야심 네. 아, 났다. 너 다음은? 아 여기 안에 너비아니가 보이네. 네 빙고. 너비아니. <웃음> 꼬마김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아... 저게 한 입에 들어가긴 하네요. 아. 너무 맛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예? 어, 너무 맛있어. 음, 순대도 맛있어 보인다. 아, 이렇게 좀배좀 좀 채웠으니까 이렇좀 생선도 보고, 좀 봄나물도 좀 보고, 아, 좀군글거리도 이렇게 좀 사볼까? 아, 수포항 근처에 위치한 대정물시장은 다른 시장들보다 수산물 코너가 특히 인기인데요. 신선한 생선들 보이시나요? 야, 옥돔, 와, 와, 이건 조기인가? 동태, 동태찌개. 우와, 우와 여러분 제가 키가 한192 정도 되는데 우와, 엄청 귀 제주 은갈치가 본데요. 요즘에 또 어떤 생선들이좀 좋습니까? 아 요새 나오는 북쪽이. 아 북쪽이 네, 북쪽이도 괜찮고 갑오징어 갑오 막가보징어 가보, 가보징어. 네. 요즘 가보징어도 많이 나오더 그렇죠? 맛있어. 네 지금 5월까지는 철이에요. 지금. 사장님 언제부터 이 수산물 영업을 아, 하셨어요? 저는 한 이제 2년 정도됐 됐어요 2년? 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저 어머님은 한 아. 40년 되셨는데. 역시 어머니 어머니에 이어서 네. 이 대째. 아드님이시구나. 그렇죠. 대정 올시장만의 좀 약간 음, 장점이라든지 뭐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그수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해요. 그 아. 그날 바로 바로 올라오는 그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맞아요. 친절하고 사람 좋고 사람 좋고 <웃음> 사장님네처럼 이렇게 인상도 되게 좋고. 아. 대정 올시장은 6.25 전쟁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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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금방 구워 아주 뜨겁지만 호떡은 그래야 더 맛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집만의 비법이 좀 있을까요? 있죠 비법. 쑥입니다. 쑥. 봄에 많이 나잖아요. 아, 어떤 색이 약 아, 네. 초록색을 띄던데 그냥 일반 그냥 쑥떡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를 안에다가 꿀까지 넣어가지고 호떡을 만드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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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소가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장사 얼마 얼마큼 하셨어요? 우리요 한 이십오 년. 이십오 년 여기는 뭐 기본 다 이십 년은 지나야 뭐 그냥 명함을 내미는군요. 맞지. <웃음> 요새 나물 뭐가 좋을까요? 요새는 지금 저풋마늘마늘대 장아찌 나물 철. 아 지금 이 때는 딱저할 시기. 아 마만홍 장아찌만 있어도 밥한 공기를 t h 해요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요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팥칼국수로 유명한 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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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다. 그릇이 엄청 작아 보여요. <웃음> 대접인데. 대접이에요? 앞접시 같은. 아, 이 막. 중간 중간이요. 옹심이도 또 맛을 또 더하죠. 이게. 아 맛있겠다. 아, 화려하게 반찬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죽. 이 팥의 이 구수함을 느끼는 이중 맛. 여러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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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예, 예. 오, 빈떡이 다 있네요. 예야 예. 저같이 제주도 사람들은 빈떡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좋은데 예. 관광객분들이나 도민들이 좀 생소할 텐데 이게 좀 많이 팔려요? 예예. 관광객들 많이 찾으시다아 제가 좀 오. 포장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팔아요? 어, 한 개에 오천. 한 팩에 오천 원. 와 양이 꽤 많은데? 그럼 하나 포장해 주세요 사장님. 예. 우야 어. 맛있겠다. 오히려 저거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다 싱싱한 수산물에서부터 농산물과 생활용품, 그리고 맛있는 먹을거리들까지, 물건 많고 정도만은 대정오일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손 가득입니다. 우리 상인분들이 다 나눠주셨어요. 생선도 주시고, 건어물도 주시고, 오 빵도 주시고. 우와, 여러분, 이렇게 인정이 넘치고 마음이 풍부한 이런 상인분들이 계신 곳, 대정오일시장으로 여러분, 봄나들이오세요.